음. 제일 지킨이어서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신규 콘텐츠 모두의 마비. 친구비 5천수 모졌다. 음. 뭐 이제 슬슬 친구비도 나도 슬슬 수급할 때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음. 이제 이 젠젠도 슬슬 여러분들한테 수금 이제 또 친구비 입장료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야, 이거 봐라 또 아이고 아우야. 그럼요. 드려야죠. 5천원. 어. 아이고. 딜라이 5천원 와진거야 <웃음> 아이고, 이것도, 이것도 로젠젠 이렇게 수레기 만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친구비 감사합니다 아, 또돈그만 주라고 지금 돈그만 주라고 제발 아이고, 후원 여러분들 친구비 너무 고맙습니다 친구비 젠젠 부자 된다, 부자 로젠젠 부자 된다 예 e 예 y 아이고 라이콜이 스니5천 r i 아이고! 친구 I g 하 I go! 방송 구독비 o 입장비 아 go! I go! I go! I go! I 이 o I g 이 I 이 o 지금 저한테 다 후원해주신 돈 감사해 주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비록 던져주셨지만 잘 죽고 있으신 여러분들. 아이고 골드 주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진짜 인형도 없어 현실 생에. 어, 거의 다 주었습니다. 와다 아, 좋았다. 아 여기 여기까지 넘 들어갔네. 아이고 딜라님, 딜라님 정말. 감사합니다. 돈 받고 슬픈 음악 듣네 초심 잃었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겠습니다 젠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게요 애전님 감사합니다!!! 그만하자 돈 그만 줘라 제발 돈 그만 줘라 이제 안 줘도 된다 부자거든 지금 그만 주자 어? 그만 줘돈 그만 줘돈 그만 줘 좀! 어? 그만 주라고 돈! 그만 줘 돈!